야망에 취하다. 제목 부터 하고... 번역을 하려니까. 아. 마 아직 기다리라. 마, 아직 기다려. Hey dude. Wait. 그냥 Hey dude보다 그냥 dude. 그러니까 dude. 마 마이 거잖아요 예. dude. 친구들끼도제 간에 dude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예. 아직 기다리라. 음. 아직 기다 기다리라 wait. wait이잖아요. 허하게 예. 하면 way t e 조금. 아니면 조금... wait some more. F 워드를 쓴다. 네, 네. 그러면은 wait the fuck up. 예, 확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약간 don't you, don't you. 어. Wait the fuck up 이렇게 얘기하는 아, 것 같은 느낌이야. Wait some more. 지금까지 <웃음> 많이 기다려왔지만 아직 더 기다리란 얘기잖아요. 나 아직 기다려. Dude, wait some more. 음... 야망에 취해서 소소한 행복은 보지 못하고. 여기까지 번역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야망에 취하다. 잠깐만 지금 네. 네. 채팅창에서 중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어? 뭐, 뭐라고? 중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한장 챙겨드릴게요. 이메일 알려주세요. 아 야, 역시 팬들끼리 헐 저도 살래요. 이런. 저도 사고 싶어. 나도 없는데. 야마의취 아다를 생각해보면은 취한 건 드렁큰이고 야망이란 건 내가 원하는 건원업 워너비. 드렁큰 워너비라고 생각합니다. 야마이츠서 소산행보 보지 마, 소산행보 little 서 you can't see little happy because요 드렁큰 원업이 워너비. 워너비는 모모가 네. 되고 싶은 화는 누군가. 야망은 아. 앰비션이야. Ambition. 싶은 야망 해갖고 <웃음> 앰비션이라고 외우면 되겠다. 그래서 야망이 취 b 서 앞에 냈는데 네. 이거는 취했 o 는 것보다 드라이브 한다 m b 가지고드 네. n Ambition. Ambition. Ambition. Ambition. a m b i t i 한 n a m b i t i o a m i t i n b i t i o n Ambition. a o i n t n n You didn't notice little h a p p i n e l i a y o n o e little h a p p i n e s s 서 소소한 행복 little h a p p i n g You d i d 기다리는 가족은다 l 까 t 고 a l l d a y w o r k i n g y o a y 잊어 n 리다 g 족 o f o r g o t o t i i g o t i l a l a y l i a a y o l i d a y f o r g o t t h e w a i t i n g f a m i l You 면 b e i n g a w o r k a h o l i c 워크홀릭 아 알코올릭같이 일중독 Being a workaholic You ignored uh, your family at home Your family at home 굳이 기다린다는 얘기를 안 써도 아, 집에 home이면, 있는 응. Being a workaholic uh, You fucking ignore your family at, at home. home 가는 길이 꽃길인데 풍경이 막 작살 나는데 <웃음> 여기까지요 Going away it's a 플라워 파크 r p 거의 왜 이쪽 f l o w 풍경이 막작살는데 o this is so beautiful. 꽃길을 걷고 있다는 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있다는 얘기지. 아 그런, 그런 뜻이 아니야. 꽃길을 향해 가는 <웃음> 가려고 하는데? 너는 하는 착각하고 있는 거다. 너가 음. 지금 되게 비난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게 이제 하고 있는 길은 사실 이미 꽃길에 와 있는데 너가 계속 꿈, 꿈에만 꿈치우서 아까 말했던 아 네. 계속 아 일에만 치우서이 아 길이 꽃길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의미 아아 You are walking on the flower road, and the scenery 시너리 뭐야? 풍겨! 아, and 시야. the scenery is magnificent 왜냐면 장관 막 이럴 때는 음. 이게, 와! 하시느라니까 magnificent 가는 길이 꽃길인데 풍경이 막 작살나는데 음. 여기를 음. You are w a l k i n g on the flowery road and the scenery Magnificent 처음 본다로 많이 나왔어요? m a g n i f i c e 이게 진짜 네. 장관이다라는 아. 스펙타큘러라고 해도 돼요 그게 더 쉬울까? 어 그게 더 쉬울까? 시너리 스펙타큘러 아 여는 비포장 도로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꽃길인데 풍경이 막 작살나는데 아, 얘는 비포장도로다. 꽃길은 원래가 응. 도로가 아니잖아요. 아스팔트가 아니잖아. 포장도로는 포장했다페 paved road, unpaved o 가 비포장도로야. I am on the 여기서는 그 친구 형내인 거니까 응. i가 된 거야. unpaved r o a 이 몸이 행신이라 발이 아파 갈 수가 없네. my p a d y is creep. oh my foot I, I, 아 I 아 a n t g t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런이으로이렇이써이는 거야. Being 아이 아이 아이 o 이 e 이 p 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런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l t 아 c 아 a l 이 c 이아 r e 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런말안쓰거이 근데 이건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 i n g 아이 아 e 아이 아이 가 그럼 그런 뜻이구나 뭐니까. 이아 해서 어. I can walk. Because my feet h u r t I'm hurt. I'm sick 이렇게 안 하구나. I'm hurt 라고 그러구나. My feet hurts 네. so much. Mm -hmm. 이 몸이 빙진이라 발이 아파 갈 수가 없네. Being a c r i p p l e I can't work because my feet hurt so, so much. 그게 네가 아직 맛을 못본 이유다. 그게 바로 네가 안풀린 이유다. 하나! 아, 나 하나가 중요해. 아나는 알거든 You know? You know? You know <웃음> 이거 알아 맛을 못 본다는 게 이제 뭘 마, 맛을 못봤다 인생의 맛이죠 인생의 맛 예, 아직 뭔가를 그러면 그러면 성취되어 하나. 가는 느낌을 겪어본 적이 없다라는 서,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대추 a t s why mm. you c a n live for o u 그래서 인생의 지난 맛을 못볼 뭐 수가 없는 거다 음. 이런 식으로 아나! 이거 안 했잖아 음. 아나! You k know? you know <웃음> 해야 돼 you know? you know? 이거 제일 중요해요 um. That's why you can't taste, taste like holy m i l You know, you know, you, 무슨... 바꿀게요, yeah. Yeah. Yeah.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u know, n o w you know, you k n o 루저레렉션 게임, 미지? 아. 어. 근데 그런 것보다 리매치. 근데 33위전보다 12위전이 훨씬 더 시청률 높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콘솔레이션 매치가 하이스트 레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안 맞는 거 같고 그거 리매치는 시청률 높아. 그러니까 패자부활전, 내가 졌어도 다시 도전하는 그 게임이 네. 노래, 시청률에 시청률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웃음> 리매치? <웃음> As the 높다, 응. As has the highest 대잡월준이 청률이 제일 높다이가 이거를 리매치 has the highest rating 세상이 너를 몰라줘 사람들은 너를 뵙고 사이드 노 피플 월드 유 p 노 e l l d 네가 월드를 모르는데 <웃음> 아 네가 월드를 어. 모르는 거야 어. 월드가 너를 <웃음> 모르는거야 어. <웃음> 모르는 월드, this, 월드. 어. this world is 이 세상 그치디 this world does 이 세계 doesn't recognize you. This world doesn't recognize you. and there's nobody. Nobody. 아, 아무도. There's nobody around you. Nobody, nobody, nobody. nobody but you? 응. 응. No, oh, nobody, nobody around you. This world doesn't recognize you. And there's nobody around you. 우리 부산 경, 그 선생님처럼 읽어야 될것 같은데. t h e s world does r e c o g n i z and there's nobody around you. <웃음> 이렇게 읽어야 될것 같아. 골대 앞에서쭈서먹기 할. 골대 앞에서쭈서먹기 하려고 매 공만 기다리다가 누가 주는 공 패스 이렇게 해서 공만 탁 넣으려고 얍삽하게 그 공만 기다리고 있다가 골포스트, 골포인트, 어? 골포인트 사이드, 웨이팅 골. <웃음> 맞잖아. 맞아요? 어? 맞죠? 이거 맞죠? 어. 맞아 야, 오늘 처음으로 맞았다 <웃음> 근데 내가 맞히기 약간 아쉬워하는 것 같아. 맞았다고 아, 말은 해주지만 Waiting 네. 아, for a ball, 아. next, to, to, uh, next to a goal, 골포스트라고 해야 돼, 골대. 그냥 골이라고 해도 되고 포런 포런은 뭐야? 주 먹으려고. 포런 이지 슛. 주워 먹기를 포런 이지 슛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네. 슛하고 차려고 포런 이지 킥. Waiting for a ball next to a goal. 해도 되지 말아도 되지만 음, 포스트. 음. For an easy shoot. e a s 이 되게 좋다. 아, e a s 나도 해보고 싶어, easy shoot. Easy 옛날 독수리 슛 하고 누가 총알 슛 하고 했잖아. 근데 나는 easy s h 개... 월드컵 그거 아니야? <웃음> 어. <웃음> easy shoot 하고 개발을 이렇게 탁 쳐거든요. 아, 글은 음. 영어를 의외로 되게 잘 하시네요. 음. 어려운 단어도 많이 아신 건가? <웃음> 아들한테 공 패스 안 한다고 성질만내다요 아이들한테, 동료 음, 선수들한테 음. 나한테 왜 패스를 안 해? 하고 성질만 내다가 So angry to follow players. 왜 팔로우가 들어가? 안 들어가지, 팔로우 그러면 friend players, other players. 음, 우리 편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아? 그면 아니 꼭 우리 편, 남편 안 해도 돼. 어, 남편한테 패스 안 해준다고 화를 내는 그건 좀 미친 놈지 네가 angry 화가 나는 거야 to other players no pass. 그럼 패스하지 마! 그런 아 그렇게 되는 거야? Uh, other players don't pass the ball. 아, 패스 the ball. So I get, you get angry. 맞네요. 아들한테 공패스 안 되고. 아들 들어가야 처 <웃음> <웃음> 아들한테 아, 패스 한다고. 아 플레이어스. Don't pass the, pass me the ball So I get angry shower 오케이 음, okay. 소리 질러 나한테는 막 기회가 없네 희망이 없네 꿈이 없네 아, 나 발음도 음. 좋대 Not to me No chance, no hope, no dream Chance라는 거 보다 그럴 때 기회는 I have no choice. 이런 식으로 난 내가 뭘할할 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근데 찬스라는 느낌을 쓰려면 No opportunity. I got no choice. I got no choice. 약간 흑인들이 하는데 No 같다. dream. No, no hope. Dream. Dude. 어. Dude. Uh, dude. Dude, I got no choice. No hope. No dream.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또 이어갈게요. 네가 꾸는 꿈이, 잘될 꾸는 꿈이 가네 장래의 희망이가 Your dream is a sleeping dream future plan 네가 꾸는 꿈이 잘될 어. 꾸는 꿈이가 네잘 저리 なさい. the dream that you dream. 드림이 몇번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하고 물어보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앞에다가 여기다가 is가 들어가야 돼. is the dream that you dream the dream or future plan. 이게 맞았어요? 푸시 플랜이? 어. 장래 희망인가 이런 거잖아요 음. 어. w h a t you wish ifo r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할때그 s h 구나 Is the dream that you dream, the dream in your sleep, or what you wish for? 아. Okay. <웃음> 네가 꾸는 꿈이 잘돼 꾸는 꿈이, 꿈이야? 아니면 그게 너의 장래 희망이야? 다시 번역해보면 Is the dream that you dream, the dream in your sleep, or what you wish for? 아, 우리 아까 안한거 있다 그게 바로 네가 안 풀리는 이유다 That's why your life sucks ㅋ ㅋ 다 민호가 기, 기타를 갯떡하시면 해줘야지 <웃음> That's why y o u l o w e d to suck Your life sucks <웃음> 민호 음. 기타가 틀릴때마다 그 얘기해야 되겠다 <웃음> 네가 그 꿈에서 깨어나면 네 옆에 있는 사람부터 봐라 음. 네가 그 꿈에서 깨어나면은 wake up 옆에 있는 사람을 side people s you can see side human if you wake up if to... 가 아니지 왜이냐 왜 if 아. 는 만약에 깨어나는 건데 깨어날 아 깨어날 잖아 그러면은 뚱뚱뚱 약간 그 <웃음> 상태구나 when you wake up from that dream when you wake up from that dream look at the person next to you yeah? look at the person <웃음> 네. person? 어! 사람 옆에 아, 있는 사람! 굿펄슨! 굿펄슨이 하나! I'm good person! Good person. 응. Good person. You are not good person! 그럼 Make 나쁜 up? 사람은 b 드펄슨이야 예. 네가 그 꿈에서 깨어나면은 옆에 있는 사람부터 봐라! When you wake up from the, that e from t h dream, look at the person next to you. 옆에 있는 사람. 어. Person next to you가 한 옆에 있는 사람 설마 단한 명의 사람마다 없으면 너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Maybe, only one person. You don't have a... 여기서는 maybe라기보다 네. 뭐, 뭐 없다면, 그러니까 네. 여기서 if를 써야지. 아, 만약에, 응, 만약에. If. 다시 처음부터 you again. First point. 초심으로 돌아가자가 begin i n You m u s start again 해도 네. 되지만 start from the beginning. 설마 네. 단한 명의 없으면 너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If there is nobody next to you. You must start from the beginning 근데 나는 자고 일어나서 옆에 아무도 없어도 괜찮은데 그런 뜻이 아니잖아 꿈에서 그 꿈에서 깨어나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약간 그헝 헝된 어, 어. <웃음> 음. 그치 <웃음> <웃음> 아 드디어 일초 후렴이 나와요 마 듀드 아직 기다리라 웨이팅 뭐라고 했죠? 깜빈처럼 아까 웨이 h s 웨이 e m 여기서 w 근 i 이제 some more. w 내 i 똑같 some more. 되게 싫어요. 싫어하니까 이 r e w e 웨이 h some more. Weigh s o 하 e more. o w e i g some m o r w i h s o m w i h e more. w w h s o m h h e w 너 자지 말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 이런 느낌인데 근데 여기 들어가도 될것 같아 어, 이게 약간 두 번째는 이 노래 자체가 약간 음. 그 경상도 사투리로 한 경상도 사투리도 아니고 서울 사투리도 아닌 그 경상도에서 서울로 넘어와서 오랫동안 산 경상도 사람의 말투잖아요 이 노래가 게다가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헉을 많이 쓰더라고 <웃음> <웃음> <웃음> 니콜레스 케이지경상 사람이에요? <웃음> 아니 헉을 많이 쓰라고 하니까 마 아직 기다려라 아직 기다려라 Dude, waiting some more, wait the fuck up! Uh, 곧 <웃음> 온다! 좀 참아라! incoming! little patience라고 하는 게 있네, 어, 있네 어. 라는 거죠. <웃음> 네. patience! It's coming! It's coming soon, be patient! 당당하다, be proud. 프라이드다! 어. 자존심 있어, 아, be p r o 우리 당당하다. 사고 싶어하는, 리모트 그 옛날 차 중에 사고 싶은 게프라이드죠 형이랑 나랑 프라이드를 사고 싶어요. 왜? 예뻐요. 올드카, 클래시카 우리나라 거가 거의 없는데 티코랑 아. 프라이드가 있죠. 참고 울지 말고 돈 크라이, 돈 fucking 크라이로 약간 이거 너. 맞아. Dude, 어, dude, don't fucking cry. 이 응.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야, 인생 고통이야 이거. 고통이 아니야. Hey dude, life is not pain. <웃음> 네가 고통에 민감한 거야. Sensu, sensitive 라 그러죠 그 You sensitive to pain 맞아? 맞아요? 아 <웃음> <웃음> <아니>, 진짜! <웃음> 아마, 얼마나 맞추면 맞았다고 해줄까? 한 70%? 그러니까 인생은 고통이다가 원래는 많이 하는 말이잖아 우리가. Life is suffering 이게 불교에서 하는 말이거든 Life is suffering 근데 고통이 아니다라지 Life is not pain. about pain About pain 왜냐 이게 응. Life is not painful 하면 응. 그거는 좀 인생이란 고통스럽지 않다 아예 그런 음. 거거든 근데 고통이 인생을 그렇긴. 인생의 전부... 전부는 아, 아니다라는 맞아. 얘기로 내가 이제 인자 사정을 해주는 네. 거지 네. 지금 알피지나 너 앞에 너가 고통 네. 그 맞았어 you are 이럴 때 네가 다만 just 다만 you are just too sensitive t o sensitive to pain 네아 맞아 t o pain 네. 맞았습니다 네. 이게 영어 공부 지금 매트체 사에 네. 찾아 자의 차이저 막 우리가. 중식의 아, 실력이 막 늘고 있어요. 자의 차이, 차이 이 정도. 응. 여러분도 응. 영어공부 이거 계속 보고 계시면 은 이게 영어를 <웃음> 할수 있게 돼요. <웃음> 이렇게 응. 나만큼 올수 있다고. 나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웃음> 이렇게 <웃음> 영어 <영화> 실력이 막늘는 거야. 여러분도 좋아요, 구독. <웃음> 야, 인생 고통이 아니야. 네가 고통에 민감한 거야 를 다시 말해 Hey, life is not about pain. You are just too sensitive to pain.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아 마치 기분 좋네. 너는 고통을 참 좋아해. 그 자극에만 반응하잖아. You like pain. 너무 좋아한다며? 어? 참 좋아. 아 You like fucking pain. 아니 like 보다 더 좋은 게 뭐야? 몰라요? Love. 아 You love pain. 아, you love pain. 이건 <웃음> 약간 약간 이건 변태가 되는데 느낌이. 왜아 그런 거 아니었어? <웃음> <웃음> 약간 그런 거 아니야? You love the pain. You 그, love pain. You 응. love pain. 그 자극에만 반응하잖아. That's it. You love pain. You Do You respond. Respond가 리액션 같은 거예요? 반응 같는 거. 네가 반응하는. 네는 음, 어, 보통을 그, 참 좋아해. 응. You love pain. 네그 자극에만 반응하잖아. That's the only stimulus. 시뮬러스. You are r s p o n d to 힘든 날만 기억하고 아픈 응. 것만 기억하고 아파야지만 움직이고 Remember to tire, remember to s e e 힘든 날은 응. 뭐냐면 응. hard day, h a r 아 hard times good times, hard times good times, bad times 응. 나 hard times hard t i m e s 구나그그 힘든 날 힘든 날 hard t i m e you only 응. remember yeah. Hard times. 너무 아플 때만 움직인다 그러잖아. 음. You only remember, uh, only recall t other times. 아, ah, and remember sick day. 아, yeah. ah. only when you are sick, you take action. Take action. 그러니까 이게 나을 것 같아. 데 move when, when you, you are in pain. pain. 음. 이게 더 시, 저한테는 더 쉽게 보이네요. 오케이, okay, 네. 그러면 이거로. 우리는 이렇게 인터랙티브 합니다. <웃음> <웃음> 봐라, 그 정도 고통 없이 어른이 되면 음. 크, 큰일이다. 봐라. You see that? You see that? You 봐라, see? y yeah. 그러니까, o Can see? you see? You 응. see that?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 정도 고통 없이 No pain, grow up, <웃음> b <big> i terrible. 아요아 <아주? 웃음> 진짜 너무해. 안, 아까부터 안 맞아. 안 맞아. <웃음> 약간 이래고 병신 약간 이는것 같은 느낌이야. You see? 이게 봐라, 이게. You know? You know? You see?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이야. y you o know 하면서 이렇게 한, 하나 이렇게 딱환기 시켜주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If you grow up without without 아, growing pain. 이게 성장통이라고 하거든 우리가. 고통 아, 없이 성장하면, 아, growing, growing pain. pain 없이 성장하면 That's the big problem. Problem. You know if you grow up Without, without growing pain. pain, that's the big problem.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말이에요. growing 음. pain은 다 누구나 겪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통을 겪어야 네. 성인이 without 되는 pain, 거야. without pain, without pain. 원래가 세상은 불공평한 거잖아. 원래 네. 너도 다 알고 네. 있잖아. 이게 위에 이게, 이게, 이게 라임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라임이 있었으면 어요 원래 세상은 불공평해 world is not fair. You already know that. You already know that. You already know that, right? 있잖아! 이것 때문에. 아. When <않는> this word is not fair, You already know that, right? 네, 넘어들어가겠습니다 언제까지 볼만에 멈춰있을 건데 세상 안 바뀌면 그만 넘어가야지. When you stop it, complain mind. When you stop it, 넌 언제까지 complain mind에 멈춰있을 거냐, stop it. 언제까지 이럴 때는 how long? How long will you keep complaining and take, and take no, take no action? 아또 액션이 났어. 이번에 액션이 되게 많 액션. 세상 안 바뀌면 그냥 넘어가야지. This world will not change. You c h o o s e next plan. This world. This world won't change. So you better accept it. 넘어가다는 It's... 게 accept, 받아들이잖아. a c c e p t it. 넘어간다는 <웃음> 거는 <웃음> 응. 네. 뭐 이렇게 뭐가 있어야 넘어가는 거잖아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세상이 안 바뀌니까 이거 음. 있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어, 아. 그게 you b e t t e accept it 음. This world won't change So you better accept it 한번또 온다니까 기회가 계속 온다 기회가 음. 계속 온다고 One more chance coming Again, again 기보다 네. 그럴 때는 a n o 라는말 a n o t h e 다른 다른 기회가. 아, 응. Another chance 응. coming again again. 응. Oh. There, there will be another chance. chance. 아, 찬스라고 그러구나. 예. 그 다음에 응, another chance is coming 하고 좀 이렇게. Another chance is coming. i s coming. 응. 반복을 해줬죠. 제가 영어를 잘하는 이유는 중학교 때 꿈을 꿨어요. 중학때 꿈을 꿨는데 전화를 받았어. 전화를 누가 했냐면 컴크루즈가 했어. 그래서 Hey this is time 하는데 내가 답을 못했어. 그래서 깨, 그 꿈에서 깼는데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금 영어로 알바를 할수 있는 실력이 됐습니다. 꿈은 <웃음> 그냥 꿈일 뿐이 아니야. 꿈은 영감입니다. 영감. Inspiration. 알바 그랜드 파도예요? 영검님, 영검. 영감. 넘어가도록 네. 음. 하겠습니다. 우리 배고프니까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예, 이제 거의 다, 다 끝나지 않았어? 아, 천천히 할게요. 네. 음. 알아도 피할 수도 없고 어떻게 알아도 피할 수도 없고 음.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음. 어. 언나들 찬스가 온다는 걸 음. 알아도 피할 수 없고. 음. You know it's coming, but you can't run. Run, you can 피하다. Yeah. Run. Run은 네. 달리다잖아. 런! 아 그건 네, 도망치다 뭐, 할때 어, 어, 런이지만 okay. 피하는 거는 escape 아, 아 escape or avoid 그러니까 그냥 런은 달리다 음. 그러니까 어, 아침에 뭐 했냐 어나 런했어 이럴 수 있어 you can, you can't. avoid, uh -huh. avoid나 아니면 escape escape은 좀 강한 거고 네. 그 기회로부터 를 도망치고 탈출하는 느낌이냐 면 음. 그냥 피하다, avoid, nothing you can do 어떻게 할 수가 없다 Nothing. nothing you can do, nothing you can do. do. 알아도 피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수 없다고 읽어볼게요. You can, you know it's coming, but you can't uh, escape. Nothing you can do. 때리면 맞아야 하고 울어도 용서가 없더라. 이거 너무 어려워요. 때리면 맞아야 한다. Maybe i s hit me, I'm out, I, I, I, 맞아야 한다. 맞아야 한다는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 You gotta 음. take the beating. 이게 음. 때리면 맞는 게 누가 비타면 음. 나는 비팅을 take 하는 거야. 아. Take the beating. 때리는 걸 가져갔다 음. 이런 느낌으로 하구나 음. 울어도 용서가 없더라. If you cry not forgive. If you cry not forgive? <웃음> 네. <웃음> 너가 운, 많이 운다 면이아니 응. 때리면 맞아 고도 용서가 없더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You must take the beating. Crying won't bring the forgiveness. 그냥 익숙해지는 게 답이다. 아 이건 모르겠어요. 익숙해진다라는 게 전혀 Getting used to 라고 is the only answer. Getting used to is the, the only answer. 익숙해지는 게 답이다. 여러분 아시 이거 꼭 영어로 익숙해 이거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이거 본인한테도 제일 많이 쓰고 그냥... 외국에서 잘난 척할 때도 이걸 쓰는 거예요 그냥. 영어를 모르는데 이이 외국 생활에 익숙해지는 게 답이다. Getting used is the only answer. 아, 이거 나 이거 제일 좋아요. 그냥 익숙해지는 답이다. 그래서 경험 <웃음> 경험 한다이가. People say experience, experience is that why people people say say experience. 틀린 거 맞는데? 맞아. experience. 어, 경험. 경험, 경험한다, experience, experience 한다, 이거 i s n 약간... 어, experience, experience.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직역이고 <웃음> That's why people say experience matters.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That's 경험, say, 경험한다, 이가 That's why people say experience, experience, y 이어 y 때문에. 자, 응. 실패 양은 정해져 있다. 빨리 실패를 다 써버려라. 아이고. The amount of f a i 이즈 정해져 있다는 건 프리디터미닛. 유즈업. 뭐뭐 써버리다 이런 거잖아. 유즈업, 유아 벨리어. 빨리. 패스트. 퀵클리. 퀵클리? 아, 그래서 퀵서비스라 고 그러구나. 맞아. 나는 퀵클리 서비스면 이거는 failure. 줄여서 퀵서비스라 고 <웃음> 그러구나. 좌절하지 마라. 동증받고 싶나. 돈 디스페어. 다 듭니다. 돈 디스페어. 도유원트 피티? 아, 피티 받는 거에요. 피티 1번 시즌. 삐삐삐. 네. 그 그러니까 네. PT는 네.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 그래서 네. 되게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아, 어, 어, 누가 네. 이렇게 해서 막 위로하고는, Hey, stop beating. i n 이런, don't f uh, i me.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 PT라는 네. 말이 되게 많이 자존심이 네. 강한 사람들이 많이 아, 싫어하는 말이야. 아, stop f i 인간은 무조건 실패한다. 휴먼 is a m u s t failure. 실패하다는 fail. fail. fail. 어, 인간은 human beings bound, bound to fail. bound to가 어머 하기 마련이다라는 뜻이거든. human beings, beings are, are bound, bound to fail. fail. 노력이 부족했다고 자책하지도 마라. 노력이 부족했다. lack of try거든. Lack 그래서 of? 아 lack of 많이 써서 우리가 써 썼는데. 음. Don't blame yourself. 라고. 자책하다는 음. blame yourself. 고 l a c e o f t r y t r y 가 결핍된 거거든. l a c e l leg, a c e 이 결핍. 그래서 l 음. 력이 부족하다고 더 l a c k o f f o l d e r l a c e o f t r y r Don't yourself. blame yourself. f o r t h e l a c e o f t r y 네, 노 r 은 충분했다. 인간이 부고 y 는 다만 실패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야. 해석해 볼게요. 노력은 <웃음> 충분했다. 아까 방금 했던 노력이 트라이죠? u t r y o t r y i n o u g h You tried hard enough. 충분했고, you t r i e 이 hard enough. You tried hard enough. You 너는 다만, but, you, 실패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야. courage to fail. Courage 이거는 to 어, to 실패할 용기, 이거 책 제목이 되잖아. 아. So, all you lack. 다만, 뭐, 뭐, 시부족했다할 때, 여기서 lack이라는 걸 썼잖아. 네. So, all, all you, lack. You, you lack, 너한테 부족했던 그, 그거는. fail. 아, 이거 너무 마지막, 이거 여기서 눈물이 돌아요. 사실 저는 이거 맨 처음에 음. 녹음했을 때. 아, 너는 다만 실패할 용기 없었을 뿐이야 이렇딱 얘기했을때 너는 다만 실패할 용기 없었을 뿐이야 All your lack was the courage to fail 아 여기까지 오늘의 번역 시간 아 오늘 번역 다 했어요 아나 이거 다할수 있을지 몰랐어요 어 진짜 이런... 이게 네. 이마 아직 기다리라 이 가사가 진짜 fucking wrong 예 네. 어, 진짜 음, 처음으로 랩을 <웃음> 해봤잖아요 제가 프리킹 랩했어요. 음. 저는 이걸 힙합이라고 생각했는데 음. 어, 우주비 형이 이거 힙합 장르에 넣지 말자고 해갖고 이건 생각나죠. 심판 장르인 것 같은데 심판 심판 심판 저 옛날에 저도 이런 생각했었어요 그 어, 옛날에 필라몬들의폼 표본같이 먹이를 찾아 네. 산기슭을 헤매는. 오케이, okay, so that's it for today, everyone. 이렇게 봐. See it for today, everyone. everyone.